안녕하세요. 저는 탯빛 청담점에서 일하고 있는 트레이너 김수정입니다.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데 대관센터를 알아보고 있던 와중에 가까운 곳에 정호충 대표님께서 센터를 운영을 하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어서 연락을 드렸어요. 원래는 이제 SNS나 이제 시합장에서 오다가다 인사만 하는 사이였는데 선생님의 그동안의 활동을 저도 오랫동안 보고 있었고,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좋게 봐주셔서 태피청담점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운동은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를 그만두고, 원래는 음대를 가려고 피아노를 어렸을 때부터 쳤었는데, 어, 그걸 이제 그만두게 되면서 뭘 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던 시기에 무작정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서 헬스장을 찾았다가, 운동이 너무 재미있어서 하루 종일 이제 센터에서 운동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 관장님께서 운동을 너무 잘하고 또좋아하니까 운동 한번 배워보고 일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여쭤보셔서 그걸 계기로 운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제 운동이 좋아서 시작을 했었는데 관장님께서 운동에 소질도 있고 가르치는 것도 잘 하니까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이제 하셔서 그때부터 배우게 됐는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성격이 많이 내향적이고또 먼저 이렇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하는 게 많이 어려웠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일 시작할 때 관장님이나 선배님들한테 정말 많이 혼나가면서 일을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막 화장실에 가서 혼자 울기도 하고 한 6시에 출근해서 뭐 12시, 1시, 2시 이렇게 퇴근하는 게 기본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대형센터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본무도 많았었고 또 회원님들이 워낙 많은 센터였어서 제가 관리해야 되는 부분도 많았었는데 그때 선배님들이나 관장님께서 많이 알려주신 부분들이 지금까지 일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고 있어요. 일을 하면서는 제가 성격이 좀내향적이고 먼저 다가가고 하는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깨는데 많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운동을 열심히 해서 시합 준비를 하게 됐고 또 시합을 뛰면서 성적도 내고 그 당시에 물론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운이 좋게도 성적도 좋았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저는 비키니 선수로 좀 올림피아까지 가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뒤돌아 봐도 후회 없이 운동하고 열심히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 제가 해외에서 1년 정도 일을 하고 막 돌아왔던 시기에 다시 시합을 뛰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시합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한두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시합 날짜가 근데 이제 좀 무리를 해서 준비를 했었거든요 다이어트를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를 하긴 했지만 그 시합을 준비하면서 워낙 무리를 많이 했었어요. 같이 비키니 시합을 뛰는 선수들보다 골격이 좀 있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원한 어떤 체중선을 맞추지 않으면 이제 옆에 같이 서는 선수들보다 조금 사이즈가 너무 크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몸 모양보다는 체중에 맞춰서 다이어트를 진행해서 시합을 나갔었는데 그게 좀 많이 무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한 3년 정도 시합이 끝나고 나서 그 각종 부작용 때문에 좀 많이 고생을 했었어요. 이제 식이장이나 이제 소화기능에 문제가 많이 있어서 대학병원도 다니고 여러 가지 좀 검사도 많이 받았었고 약도 많이 먹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 부작용이 좀 나아졌다고 생각한 지가 한 1, 2년 정도 됐는데 처음에는 몸이 왜 이렇게 안 좋은지 사실 이해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워낙 건강했었고 운동도 강도도 높게 하는 편이었는데 운동 강도도 그렇게 나오지 않고 몸이 너무 쉽게 지치고 또 소화 기능이 좋지 않다 보니까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식사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웠었거든요. 어딘가에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몸이 이렇게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서 계속 병원도 다니고 뭐 여기저기 이제 운동 오래 하셨던 분들한테 찾아가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좀 개선을 하는 게 좋겠느냐라고 여쭤봤는데 그때 다들 하셨던 말씀이 운동을 너무 강도 있게 이제 오래 했었고 식단도 제대로 되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몸이 좀 많이 상한 것 같다라고 조언을 해주셔서. 한 1, 2년 정도는 약간 강박을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또 아침, 점심, 저녁 먹는 시간을 정말 계획적으로 짜고 운동 시간도 딱그 시간에만 하고 계획적으로 좀 규칙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 1, 2년 정도 후부터는 몸이 점점 건강해지고 나타났던 부작용들이 점점 좋아지는 것들 개선이 되는 것들을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좀 느끼면서 아, 내가 몸이 안 좋은 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식습관이나 평소 생활습관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부작용들이 있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거를 고치려고 많이 노력을 하면서 개선해 나가는데, 또 회원님들 중에도 굉장히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이제 뭐 규칙적이지 않고 또 다이어트를 계속 반복하는 과정에서 따라오는 부작용들을 제가 좀 코치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도움이 된것 같아요. 20대 후반 동안에는 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시합을 계속 뛰고 싶은데 뛸수 없고 또 일은 하, 해야겠는데 트레이너로서 좀 그런 식단이나 운동이 관리가 잘안 된다는 것이 좀 많이 부끄러웠던 것 같고 그거를 누구한테 선뜻 아 이런 어려움이 있고 지금 좀 제가 몸이 좋지 않아요 라는 거를 그 당시에 그냥 오픈을 하고 좀 도움을 요청을 했으면 좋아지는 기간이 좀더 빠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지금에서는 하는데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 했었어요 혼자 좀 이겨내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 회복하는 시간이 정말 좀 길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지금은 결과적으로 많이 좋아졌고 정호중 선생님을 좀 만난 계기로 내년에는 시합도 다시 한번 준비해 보고 싶고 트레이너로서도 또 앞으로 좀더 발전해 가 해나 가려고 생각중입니다 저는 이제 서울에 올라온 지가 한 6년 정도 됐어요 근데 이제 그동안 일을 하면서 이제 저에게 레슨을 받다가도 또 이제 어떤 사정이나 아니면 이사를 가시거나 하는 분들이 있어서 잠깐 중간에 뭐 중단을 하다가도 또 다시 찾아오셔서 선생님하고 운동했던 게 제일 많이 도움이 되었고 재밌었다고 하시고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 그리고 또긴 시간 함께 운동을 해주시는 분들 때문에 더 보람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잠깐 운동을 배우고 다이어트를 하고 바디 프로필을 찍고 이런 것도 물론 매우 좋고 또 목표를 가지고 운동을 한다는 건 좋지만 어, 전체적으로 생활 방식을 좀 개선해 나가고 그런 것들이 습관이 될수 있게 좀 도움을 많이 드리려고 하는 편이에요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을 좀 개선할 수 있게 옆에서 계속 코칭을 해드리고 운동도 이제 저하고 했을 때뿐만 아니고 혼자서도 하실 수 있게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운동을 단순히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운동을 가르치는 것 뿐만 아니고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의 한 파트에 또 깊게 같이 함께 관여하면서 전반적인 생활을 좀 함께 해나가는 게 트레이너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운동도 물론 중요하지만 혼자서 좀 자리를 잡을 수 있게 운동 방법이나 식습관을 좀 고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좀 따라와 주시고 또 본인이 느끼기에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하실 만큼 노력도 해주시고 또 그렇게 믿고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